1번입니다. 음. 자, 정답은 음. 4번이네요. 마더노서또 미루토, 육기가 흩트입니다. 잠문 밖을 보니까 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루토죠. 토는 뭐뭐 하면, 뭐뭐 면이라는 뜻도 있는데, 에, 여기서는 뭐뭐 하니까죠. 어, 그러니까 보니까 어 뜻도 있습니다. 미루나라, 음. 미루나, 어어 이거 본다면이라고 해서. 그쵸? 자, 2번. 정답은 응. 2번이네요. 레포트와아삽 5시までに出してください. 응. 포트는 음. 어, 아삽테 모레, 음. 응. 모까지 내주세요 어, 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마 1번하고2번하고 헷갈리는 사람 많겠죠 음. 자 마대하고 마대니 하고는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대니가 붙으면요 어, 이건 기한을 나타냅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에서는 음, 5시까지 라는 거는 음, 기한이죠 레포트의 마감 기한을 나타내는 거죠 마대는요 어, 이거죠. 어 초급에서 배웠는데, 카라 마데 모업부터 가지. 그러니까 기한을 나타내는게 아니라,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계속하는 시간을 나타내죠. 음. 예를 들어, 어, 1 까라 오지 마대, 하다き기 마시다. 하면 한 시부터 다섯 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 한 시부터 5 시까지 계속 일하는 거죠. 음. 근데 マデに 같던 경우에는 그게 매시부터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기한만 나타내니까 조금 1번하고 2번 マデ하고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次の集まり. 集まり 뭡니까? 모임이네요. 次の集まりはいつしましょうか? 다음 모임은 언제 할까요? 来月にしましょうタムタルロあしましょうかタムタルロっかよももロハダニ입니ロコピーをはげすみだコピーをはけよ注文할때てコーヒーにします이런 자 4번입니다. 음, 정답은 2번이네요. 오白시う 음, 소나홍호, <목소리나> 서점 음, 소점 <소점이죠>. 서점で見つけました. 어, 소점에서 <목소리나> 발견했습니다. 음, 음, 자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을 음, 소점에서 발견했다. 음, 음, 자 어, 소다 어, 소다가 어, 두개 있죠? 양태의 어, 뭐, 소다 하고 어, 전문의 소다 어, 전문이라는 것은 뭐,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표현 양태의 음, 어, 소다 앞에 형연사 어, 재밌다죠? 어, 들어올 때는 뭐뭐로 어, 어, 재밌어 보인다 라든지 어, 뭐,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어. 자 여기서는 음, <웃음> 오모시로 이 소다 하면 음, 재미있다고 한다. 아,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만 이가 없으니까 이한테 소다. 아, 재미있을 것 같다. 아. 나가 있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 책, 면사 쓰식이 되는 거죠. 음. 자, 5번입니다. 정답은 음. 4번이네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あの人はいつもたくさん 먹는 이 전전 뚱이마닙니다 음, 은 항상 언제나 아, 많이 에, 먹는데도 어, 전혀 어, 살찌지 않습니다. 자, ,太る죠? 기본형. 기, 기본형 뚱 살찌다. 반대편은 뚱뚱 반대는 야살 빠지죠. 자, 아, 한쌈 많이 먹는데도 어, 그러니까 食べる가 들어가죠 食べた도 어, 들어갈 것 같은데 한쌈 많이 먹었는데도 전혀 잘 치지 않습니다 어, 조금 이상하죠 어, 만약에 문장 끝에 全然太りませんでした 어, 어, 여기도 과거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음, 2번, 2번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자 여기서는 4번입니다 1번. 음. 답은 음. 3번이네요. 에, <목소리도> ä, <목소리도> 이 회사에, 에, この会社に就職するためには英語が必要 です. 음, 이 회사 에, 에, 취직, 음, 직 하기 위해서는 음, 용어가 필요합니다. 필요. 합니다 어, 음, 아, 자, 취직 취직마 음, 한국에서, 아, 한국어는 취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쉬, 쉬, 아, 아, 잠깐. 아, 쉬, 취업은 음, 뭐 수요. 근데 막 거의 비슷한 뜻이죠. 음. 막 취직. 그러니까 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담에가 들어갑니다. 그 담에니. 자7 번. 전답은 아 이것도 어렵네요. 아, 일본이네요이마 가에っても 子供はきっと寝ているでしょう. 응. 지금 뭐 집에 가도 어, 돌아가도 어. 子供 아이는きっと 꼭 음. 자고 있でしょう 자고 있겠지요. 어, 자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대쇼가 뭐측나타내죠 추측 나타는 어, 표현. 응. 근데 자이 어, 번도 말이 됩니다. 네타 데쇼 하면 뭐 작겠죠. 음. 3 번이면 내르 데쇼 작겠죠. 음. 여기서 이제 적당한 거는 일본이죠. 어, 네테이르 대쇼 자고 있겠죠. 음. 문, 문맥을 봤을 때 일본이 정답이 됩니다. 어. 자 대쇼는요, 뭐 추측으로 나가는 표현인데 어, 예문으로다 어, 많이 제시되는 거는 아시다와 하레르데셔 음, 음, 일기예보 같은 음, 장면에서 어, 내일은 음, 말그 겁니다. 어, 어, 이런 식으로 하레르데아메가흐르데셔 어, 이런 예문이 많이 제시됩니다. 음, 예. 자, 8번. 4번이네요, 존답은음이는곧 밥을 먹 먹고, 잔잔히 어, 아, 먹고, 잔잔히 먹고, 잔잔히 먹고, 잔잔히 먹고, 잔잔고잔잔 먹고, 잔 먹고, 2번을 선택한 사람도 많겠죠 2번 응, 요크 食베르토 이건 자주 있는 응. 뭐, 어, 오답인데 어, 다, 요크 다베르토 어. 다베르토가 되버리면 그, 뭐, 뭐, 뭐, 뭐, 먹으면 되어버리죠 응. 먹으면 다베르토 어. 여기 이유를 나타낼 때 열거 할때 쓰는 시가 아, 맞습니다 자 9번 응. 다분 일본이네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を使わず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어, 그라스 어, 이건 살다입니다. 어, 어, 사는 것은 음, 어렵다. 어, 자 여기서는 어,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인데 어, 일본이 됩니다. 어, 이거는 이번 나이대하고 비슷한 뜻뭐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번에 대가 있으면 이 번도 답이 될 수도 있지만뭐 하지 않고 즈니. 연결은 똑같습니다 나이형 内형. 나이형에다가 나이 대신 들를 쓰면 됩니다 니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정답은 1번이네요 오 나카가 번이ていて라번이3번이네요1 0 배가 고파서 라면을 3개나 먹어버렸습니다. 어, 대심았다, 어, 해버렸다. 그래서 어, 1번입니다. 이상.